하나, 둘, 셋, 짠! Wow. Wow. Wow. Wow. 뭘부터 먹을까요? 아무거나 드시죠? 왜냐면... 우리 젓가락, 숟가락, 그걸 사놓고서 맨날. <웃음> 왜냐면, 농심. 치익, 치 해서 먹을 거지. 고, 고, 고. 레리, 고. 우와. 아. 치익, 치 해서 먹을 거지. <웃음> 와. 일품인데? 야, 야 냄새 진짜 좋다 크라우드, 크라우드. 야오, 야오, 야오. 롯데 크라우드 게? 맛있을 게! 어? 아 지금 먹어야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해서 먹을 거지? 나 아, 잘했죠? 예. 어. Yeah. 진짜 잘했죠 어때요? 괜찮아요? 말해, 뭐해? 괜찮아요? 어, 아, 부드러워. 우와, 갑자기 <웃음> 아,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대신에 그냥 한방에 2인줄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나 진짜.. 나 화난다 <웃음> 아이고 맛있다 아 아...야 음. 음. 아,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네너 음. 음. 그때 초점 잃고 나서 처음이지? <웃음> <웃음> 음. 고추하고 저... 고추 향좀 줄래? 고추랑 고추 향이요? 어... 네. 깻잎도 좀만 줄래? 왜냐면 고기만 먹으면 금방 느끼할 수가 있거든 맞아요 음. 깻잎도 좀만 줄래? 응 음, 땡큐 불어달라고 그러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마늘이 맛있겠네 젓갈 뭐, 그래. 응. 아, 아, 아. 아. 제주도 갔을 때, 내가 얘기했나? 동문시장 갔다가 네. 조카를 한번 구워볼까요? 응, 동문시장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야. 음. 야, 이게 코로나무서갈 만큼 그렇게 바글바글. <웃음> 근데 맛있는 집으로 줄을 쫙쓴 거야. 그럼요. 그리고 와이프가 줄을 서고 그걸 이제 뭐드라 그... 아. 랍스터. 아. 랍스터 불에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있더라고. 음. 그래서 저 남들 먹는 거니까 우리도 줄 서서 난줄 서서 못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 근데 와이프가 그걸 애들 먹이겠다고 줄을 쓴 거야 줄서는데 그거를 25분 만에 줄을 서서 샀어 그래 이 집에 가, 갖고 와서 이제 먹었어 와... 줄을 왜 섰는지 진짜 짜증나더라 음. 의외로 맛집인데 가면 맛없는 데 많아요 진짜소문난 <목소리도> 자체를 먹을 거 없다고? 응 그러니까. 음. 근데 그런지 보면은 거의 동네 상권이 아니라 밖에 상권에서 와, 온 사람들 있죠. 음, 응.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냥 광고. 어, 광고의 효과만 그냥. 그냥 거기, 뭐 TV, TV 어디서 나왔다고 막, 그런 광고 떠났다면. 응. 막 세상에 그런 싸구려 랍스터를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사가는, 둘러서 사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지. 옛날에 무뭐 프로그램에서 나또 출연할 생각 없냐고. 한 <웃음> <좀> 달에? <달래? 웃음> 못 프로그램에서. 아, 그니까. 러 아니,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그게 옛날 얘기니까. 지금도 그런 데 있을 몰라. 한 번, 한 번, 여기 와요. 죽인다. 아. 여기다가 주칠살을 한잔으로 넣어 짜아악 짜음이 비싼 명란조수 부 <웃음> <웃음> 아니 명란조고 부는 거 맛있더라고 이렇게 바삭해식으로 구워서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마요네즈 갖고 와어딨어 <웃음> 장보다 이. <웃음> 장대에 앞에, 냉장고. 안에 보면, 하얀 물질 있는 거있어요 보일 거야. 그 하인즈 케찹통 음. 알지? 음. 하인즈 케찹 알지? 지금 바로 드실 거예요? 아, 니야 아, 뭐, 아니, 근데 뭐, 뭐.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 맛있고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요는 맛있겠다. 네. 아방 뒤돌려서 가야겠다. 와. 불판 한번. 마지막 불판 좀 갈아주세요. 아, 빨리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어, 나이스. 어, 나탕수으로 아, 문제 좀 그만 뿌려 먹어요. <웃음> <웃음> 고 o m 문 e 야 h 사 o 는거 알지? 알죠? o 소 yeah. Mom, 아니요. h Mom, y e a 아, 진짜 진짜 야 깜짝이야. 저걸 둘러겠다 졸라맛... 어? 겁나 맛있겠다. 로크. 높하지 아, 마. 저걸지 편네. 잠깐만야 이거 와. 음. 야 고기 탱글탱글한 거다. 음. 형. 저걸 먹어봐요. 음. 잠깐만. 저거 먹어봐요. 어좀 아, 잘라서 먹어봐요. 기가 막혀. 진짜로. 와 이거는 야. 와, 형이 사진 한번 찍어 놓을게요.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와, 이거는. 그렇지, 이거지. 와. 형 이거 소고기랑 그냥 먹으면 되겠네요 응? 나, 이거, 이거. 제가 여 얹어서 뭐, 나 먹어보려고. 아니, 너, 마, 너 먹을 게 없으니까, 너먹어 아니요. 나도 먹을 거예요. 고기? 네. 알찬이를 먹으 아니, 이거랑 먹으면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먹고 먹으려고 쌌잖아 짰잖아. 아 형이, 보는데 <웃음> 나 많이 변했단 말이야. 뭐 맛있어? 응와느끼만 하나도 없네. 아, 섰다. 이거 음, 하겠다 이게 아, 아까워, 마지막으로. 조그만 어, 것도 아까워 네. 진짜 어우 대박이야 아, 명란이 정도였나? 그니까 어, 이 정도였어 응? 응. 그때 우리 한번또 굽지 않았어 저번에도 한번 굽지 않았었나저번 아, 하이마켓에서 한번 했어, 정렬이 나랑 니네 <웃음> 예, 그거 진짜 잘자 해보자 너무 맛있어. 아, 이렇게 응. 음 왜몇란 점, 몇란 점, 한줄알 겠네?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장을 따로 안 찍어도 되네 네? 장을 그러니까, 따로 안 찍어도 네. 돼 소금에 필요 없네요 소금장을 내가 찍었는데 조금 응. 짰어 응. 어, 나 맥주 다 마셨어 어디가 하이 만트로 와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음. 진짜 맛있다 아이 튄다 네. 고기중에 이렇게 그만. 팔면 잘 되겠다 어? 그죠? 그러니까 옆에다 같은 빨간색이니까 딱 해갖고 명란색도 원래 좀 비싸지 않나? 장가가 좀 있어 아 비싸 그죠? 응. 아 이게 비싸니까 날찰로 하는 거야. 어 이거 약간 데자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지 않았니 저번에? 예전에? 어? 아니요. 나 지금 대자이야 지금. 혼자만요 이렇게 싼서. 아, 좋네요. 아. 아, 이제 먹고. 이게 나리... 와 이게 명란이지? 아, 저거 고기 잘 먹으니까 좋다. 응, 응. 지금 엄청 먹었어요. 야, 지금 엄청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다섯 점 먹었어요. 하고 할수있겠 <웃음> 어, 골라고? 어. <웃음> 어. <웃음> 어, 아, 야이 타김치 진짜 한 술도 잘 갖고 왔다. 아, 음. 야, 문제도 먹을 줄 알아. 그런데 동환이형 먹는 거 따라 먹으면 맛있게. 그러니까 먹어요. <웃음> 형이 하나를 먹어도 맛있게 먹는 성격이라. 야, 이 고기 가, 가위가 그냥 잘려요. 그걸 막 가위 하트 안 들어와. 가위 잘 되는 줄 알고. 고기가 좋다는 얘기죠. 이제 좀하시려해 얘기를 해야지. 와아앙 으음 아나 근데 이 고기 혁찬 누 뭐였는지 얘기를 해, 해야 되지 않냐? 해야죠. 뭐제 생일이라고 어 사람들이 그 프리미엄 소고기 보내주잖아요 어. 그거에요 생일이야? 네? 얼마전에 아, 진짜 생일이 됐어? 아, 네. 우리만 몰랐네 아니요 정규 형님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다 해줬어요 상만 연락 없었어요 그랬어네 남은... 괜찮아 형 생일 나 아무것도 안할거야 우리. 나만 객사? 하지만 카메라 있어요. <웃음> 좀 잡아줄까? 아니 다 먹었어요. 한번 도좀 따볼까? 와. 아... 그냥. 아 아무튼 문제 생일 축하해. 아 생일 지났으니까 생일 축하했었어 한참 전에 지났는데요. 뭐 응? 응. 응. 이기이 너무 많다 그쵸? 아, 이 껍질이랑 이냥 죽여서 못 먹었어 짜다 먹었와 이거 거의 살찌살알인데아 고기 진짜 명란이 아까워서 이걸 다 올려서 음, 먹어야 돼그니까 나도 <웃음> 부자들은 이런 거안 올린대요 소고기 한, 전에도 한번 먹었었지? 네 게스트 무스되고 네아박 <웃음> 역시. 역시 역시 요, 요것도 요거 기대인데 <웃음> 그러니까. 탕김치 국물 살짝 올려서 먹는 거아니까 새로운 이유가 계속 탄생이 되네 역시 병구다 이게 파란 거냐, 빨간 거냐. 저 빨간 거야. 응. 네. 그 네. 나머지 한 개는 저 게스트 거잖아. <웃음> 짠! 아, 롯데 아, 크라우드하고 잘 어울린다. 음. 우리 저번에 소고기 먹을 때는 크라우드 먹었지. 음. 우리가 이제 어.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음. 그렇지. 특히, 이제,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 관심 항상 있으신 분들. 아, 그래, 그래. 음. 한 번씩 얘기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너무, 진짜 도 감사한 분들이 너무 음. 많아요. 음. 지금 또 이거, 이 먹방 보면서, 라디오 하시는 우리 다락방 라디오님 있거든요. 음. 아, 맞아, 맞아. 다락방 라디오님,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음. 그 친구, 잘 아나 봐? 아, 아는 형이에요. 아, 진짜? 예. 네. 음. 알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랑 좀 친한 분 있어요, 또. 약간, 우리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우리 방송 좋아하는 사람이? 아, 스키돌이. 아, 음, 스키돌이? 예, 예, 스키돌이. 스키돌이 님이 댓글 안 쓰면 좀 서운해. <웃음> 예. 아, 그, 스키돌이 님이 저기, 우리 그것도 해줬어. 어떤 거요? 그, 저거, 숟가락. 오렌지색 숟가락. 예, 아, 맞아요. 어... 스키돌이 님이, 아,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음, 웃기도 먹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잘하라 머리야라고 어. 산모 때문에 많이 힘어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웃음> 닉네임이 잘하라 머리야예요 <웃음> <웃음> 맞다 봤어 네, 찰지게 먹는다 했는데 음. 저희 찰지게 먹는 것보다 어서 빨리 머리가 자라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머리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아. 저희 또아주 행복해요님 아. 아, 행복해요님도 댓글 엄청 많이 썼죠 음. 행복해요,님. 댓글 써줘갖고 저희 행복해요. 음.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주시면 또 음, 엄청 음, 또 해야지. 좋아하실 거야 행복해요,님. 구독자님도 음. 해야지. 행복해요,님. 찬우입니다. 찬우님. 어, 찬우님. 김찬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김찬우님이 김찬우하고 돌아보니. 예? 예. 김찬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아, 노라버. 역시. 많은 분들 있습니다. 야, 이거 같이 못해서 참 아쉽네요. <웃음> 유쾌한 님와죠 유쾌한 님. 아, 유쾌한 님. 이야. 유쾌한 님도. 맨날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 써주시면 여러분의 소울과 저의 소울이 감사해서 <웃음> 우리 소울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울님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우와! 아. 짜맛다 일단, 일단 먹겠습니다. 음. 한개이 음. 약간 뿌려 깨 뿌려 깨 깨? 마주 뿌있깨더 뿌린내 먹어 이게 여러분 저희가 댓글 보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관심 가져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걸로 많이 먹고 더 요리 재밌게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엄한 맛있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에 좀 별, 좀 남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지금 이건 형 개인한테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 <웃음>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거. 냉장고 ]인데. 딱 열어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안 먹는 건데 이런 거 있으면 종이 형한테 개인 메일로. <웃음>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이건 냈다, 이거. 응. 이기쇠떡갈이다 응. 그래, 그래. 안 응. 돼. 왜요? 아, 김치도 있네. 중국산이야. 음. <웃음> 그럼 잠깐 해야해 <살> 볼게. <웃음> 아니야,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좀금 잠깐 싱거워, 내느낌 아, 그러면 저거를, 저, 저, 저, 명란젓을 좀 더, 더 섞어. 오늘은 구워야죠. 내가 먹어보고. 금가루! 아, 아 싱겁다. 약간. 약간, 많이 싱거 이렇게 솔리지로 먹어요. 봐봐. 말 많아지잖아. 아, 알콜 들어가니까. 음. 댓글에도 우리 토크 좀 많이 해달라고 이런. 게아꽤 그... 어, 많았지. 아마, 보시는 분들이 예전 향수를 같이 넣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 같은 소고기 어떻게 먹어요, 우리? 그럼. 진짜 부자나 먹는 거지. 나는 소고, 어렸을 때 소는 먹는 게 아닌 줄 알았어. 그냥 일만 하는 건줄 알았어. 아. 돼지는 살맛 찌는 건줄 알았어요. 네. <웃음> <웃음> 닭은 알람, 어, 봤지, 봤지. 닭은 알람이고. 네. <웃음> 어, 이따, 이형 편집할 때 보면 다 나와, 이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편집할 때 보면 다 나와. 야, 먹어라. <웃음> 잘 봐. 아니에요, 이거. 형. 이거 아니야? 잘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요. 어, 아니에요, 형. 아유, 형 먹어요.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아니에요. 제가 잘 먹을게요. 아유, 어, 문제. 문제야, 문제야. 와. 이거 타니까 맛있는데? 응? 눈을 뜨니까 맛있는데? 응. 음. 뭔가 이거를 살짝 올려서 먹어봐. 음. 이 얘를 살짝 올려서 먹어봐. 아주. 진심이었어, 진심. <웃음> 나다 봤어. 나 이거 갖고 이렇게 자리 바꿔놓으려고 그랬거든, 이렇게요. 근데 형이, 와. 음, 잡아줄까요? 응아주지 음. <웃음> 잡아달라고 잡아 잡아달라고 잡아줬잖아요 <웃음> 너 진짜 완판 쥐지강맹이다. 아, 아, 이렇게만 먹어보려고. 아, 아, 근데 이거 뭐야? 명란이 또신의안신네요 어, 야, 야, 성우가 왔다 갔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이렇게안 나오지? <웃음> 이렇게 안 나오는 것같데요 손에. 음, 음, 음. 이거 안 매운 꽃이지, 형? 어, 오일꽃 좋아. 니가 좋아하는 거. 응. 안 매운, 매운 못먹겠라고 맛있다. 진짜 오일꽃추 아삭한 맛이 있어. 진짜. 네. 동은 역시 밥 없으면 안 돼, 그지? 그럼 밥을 좋아해. 네. 와. 이거 무슨 살이야? 아? 어? 이거 무슨 살이야? 뭐야? 아, 갈비살 같은 거 아니야? 가만. 살이야. 어? 한 살? 한 살? 얼마거려서덕자기우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뭔데? 몰라! 모르는데. <웃음> <웃음> 뭐 몰라? <했네>. 뭐, <웃음> 우와. 아, 어떡게 하면 좋냐? 아우. 형, 고추하는 좋아. 그거 말고 야 그거 줘라 그냥 니가 올꼬스 먹고 이럼 어. 이거 이것만 올꼬스 아니야 음. 아까 동화계 동화계 권들 옛날 동화계 권들 음악 듣는데 아 너무 좋더라 장필순 바로 동화계? 장필순 누님 응? 몰라 요 봄유롱 활굴 김현철 이소라 옛날에, 좀, 신촌부르스, 아, 좀, 음, 좀 노래 좀 하고, 음. 음악 좀 한다는 뮤지션들, 이다소속돼 있는 기획사야. 형님, 이제 우리, 카메라 끄고, 좀 먹죠? 먹는 거 어때요? 어, 괜찮죠? 그럴까? 예? 야.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 <웃음> 여러분, 다음에 또봬요 안녕. 안녕. 이제 시작할게요. <웃음>